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그저 그렇게 사그라들게 놔두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데는 많은 변수가 작용하죠. 기회, 인맥, 운, 태생, 능력, 정신력 수많은 변수가 버무려져 현재의 나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나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은 경험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거나 고민하는 것들, 관심있게 보는 것들은 지난 경험을 기준으로 선택과 포기 혹은 관망의 대상이 되죠. 팔굽혀펴기 하루 100개를 목표로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도전에서 수없이 실패했다면 그렇지 라는 생각으로 목표 세우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목표를 세워봤자 또 실패할 것 같으니 목표를 잡지 않는 게 나한테는 합리적이다 라는 경험칙 기준이 세워지죠 반대로 하루턱걸이 10개를 목표로 가졌던 사람이 꾸준히 한 달을 해냈다면 성공한 기억이 다음과 같은 경험칙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계획을 세울 때 종목이나 목표는 달라져도 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사람들은 큰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죠 발급협펴에 실패했지만 다른 도전을 할때이 실패 경험은 앞으로 행할 다른 도전과는 엄밀히 말해 별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는 누적되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 발목을 잡는 족사로 여기게 되면서 도전의 불꽃은 점점 사그라들게 되죠. 한 번의 도전에 성공한 사람이 지난 경험만 믿고 자만에 빠지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실패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유한하지 않아요. 실패를 하면 모든 걸 잃는다 생각하지만 최소 한 가지는 분명히 얻을 수 있다는 걸 체감하며 살아가죠.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콘텐츠 사업을 할때 거래처에 하루에 100개 이상의 제안서를 새벽 내내 써서 보냈던 적이 있죠. 하루에도 수십 개의 거절 메일이 메일함을 가득 채웠습니다. 반려된 메일 하나하나를 보면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을 하나씩 내가 알게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어렸을 적 우리는 실패 개념을 몰랐습니다. 발이 허공에 동동 떠서 무서울 수 있지만 넘어질까만 두려워하면서 자전거를 멀리하지는 않았어요. 학교 체육대회 100m 달리기에 참여하면서 가슴은 두근거렸어도 미리 누구보다 뒤처질까봐 두렵거나 전전긍긍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뛰는 것에 집중했었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실패가 누적되고 그 자체가 나 자신같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내가 대충 할수 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그저 성공할 만한 것만 찾아다니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진입장벽이 보이면 바로 우회를 하며 모두가 쉽게 가는 길만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길도 아니었다며 허무함과 공허함을 얻기를 반복하죠. 물론 실패는 성공을 주진 않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하지만 성공 외에 모든 것을 준다고 믿습니다. 정말 변하고 싶다면 마음껏 도전하고 으깨지고 구르고 실패하십시오. 실패했더라도 그 타격이 관망만 하는 현재와 별만 다르지 않았다면 한 번은 목숨을 걸어야 할 대상이었을지 모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후회는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이죠.